당신에게 오래 간직해온 어떤 꿈이 있나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소중한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오래오래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타로 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한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포기해야 할까 에요 내가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사랑이든 어떤 포기할 수 없는 커리어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든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이 타로카드 리딩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타로카드는요. 어떤 질문에 대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타로카드는 오히려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불빛 같은 거예요 앞에 혹시 장애물이 있을지 그 길은 어떨지 지흙길이면 우리가 장화를 준비해야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야 하듯이 그런 조언 좀더내 앞길을 잘 가기 위한 조언을 해주는 것 뿐이니까요 나쁜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숨을 골라볼게요. 우리가 타로카드를 잘 뽑으려면 내 마음이 차분하게 비어져 있어야 하죠. 숨을 후 하고 내쉴게요. 내 마음을 가라앉힐게요. 그리고 카드든 인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는 딱 하나. 그 하나를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과연 당신의 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과거의 이 일은... 내 네, 뜻과는 상관없이 무너져버린 측면이 있네요. 타워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이 연인이라면, 사랑이라면, 우정이라면, 회사라고 해도 갑자기 무너진 어떤 일, 내가 이것을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하게 부서져버린 어떤 일들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나에게 이 일로 다투는 사람이 많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다투는 것처럼 안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만큼 이 일이, 이 꿈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고 보이는데 미래에 만약 이 꿈을 계속 가지고 갈 경우 어쩌면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어쩐지 또한 다시 한번 상처가 보이네요. 사실은 조금은 슬픈 리딩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으로 이 일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여기 세상의 카드거든요. 과거의 나의 꿈, 아주 간절했던 어떤 꿈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네요. 타워의 사건 때문일까요? 우울해하는 어떤 밤, 마녀가 불안해하며 날아가고 고양이는 자기 모습을 커다란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많은 우울, 나에게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이루게 했던 어떤 것처럼 보이고요. 현재 이것은 그래도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내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컵텐의 카드는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이른 상태 아주 행복한 어떤 상태인데 그만큼 나에게 이 꿈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임을 그렇게 다시 한번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나에게 도전이네요. 계속 이 꿈을 해야 할까? 이 꿈을 잡아야 할까? 놓아야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나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과연 이, 꿈을, 이 꿈에서 어떤 것을 견뎌야 하고 어떤 것을 놓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제가 알아봤어요. 이것은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해요. 내 마음이 지금 아프겠지만 다시는 낫지 않는 것처럼 정말 괴롭고 아프겠지만 천천히 자라납니다. 막대기를 땅에 꽂는다고 해서 자라겠어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싹이 돋아납니다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자라듯이 다시 피어야 할 것들이 피어나듯이 당신의 마음도 천천히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니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아요. 이 계산은 아주 느린 카드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아서 나도 여기서 오독카도 못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견뎌내기 힘든 감정들 어떻게 보면 내 나의 불안함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 언젠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을 있거든요. 그러니 우울해서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놓아야 할 것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행운 혹은 장애물이에요 세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세개의 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다른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쩌면 이꿈 내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에 대해서 나는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올것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도가 나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혹시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막대기에서 새싹들이 다시 도단하듯이 당신에게도 새로운 새싹들, 새로운 씨앗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일의 가능성에 대해 카드에게 물었더니 만약 그것이 감정적인 누군가에 대한 문제라면 당장은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시 치유될 것이고 끝내야 할 것은 끝내야 한다. 라고 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갈 길이 있기 위해서 이게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과거 과거에 내가 한 어떤 실패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갖고 있을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 상처들은 치유될 거고요. 다음에 오는 세계는 이전에 있던 세계보다 아름답고 완벽할 것입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꿈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들이 그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그 소망 꿈은 나에게 굉장한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이번 분의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내가 어떤 꿈 덕분에 대단히 행복했고 그것이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떠올릴 때면 어느 정도 슬픔과 우울이 가신 뒤에는 좋은 추억이었고 돌아가고 싶은 어떤 지점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 컵텐의 카드는 당신의 그런 감정적인 만족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당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네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일으킬 만한 무언가가 천천히 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잔 속에서 빼꼼하고 고개를 내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아주 흥미롭게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전부 믿는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아주 흥미롭게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연 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을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 사람이 꽤 중요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만큼 어떤 피할 수 없는 만남 혹은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 물론 운명이라는 것이 항상 달콤하고 좋은 것만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나와 강력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꿈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세상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과거의 이 꿈은 나에게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게 되는 어떤 것이네요. 마녀가요. 수없이 많은 지팡이를 던지며 다음 마법을 기대하리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튀어나올 건 소용돌일까요? 사랑일까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컵텐의 행복을 줬던 그것은 나에게 많은 상상과 기대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는 꿈이었는데요. 현재는 나는 그 길이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망설이는 느낌? 하지만 언제든 출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시동만 걸면 앞으로 누구도 막지 못하게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그 일은 나에게 새로운 열정이 될 것이다. 어쩌면 여기서 나는 이 안에서 뭔가 나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근사한 것이 나올 것 같네요. 원드 에이스는 많은 열정을 의미하고요. 거기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과연 이 꿈에서 내가 견뎌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행운 혹은 장애물은 무엇인지 세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나는 섣불리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해선안 돼요. 나의 이 섣불리 판단하려는 마음, 어쩌면 이 급한 마음을 나는 견뎌내야 해요. 어떤 사람을 볼때 첫인상만으로 무언가를 결정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런 것처럼 나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내게 다가오려는 어떤 사람이 첫인상에 아주 별로였어도그 사람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요. 경계하는 마음은 좀 떠나보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힘든 일들, 어쩌면 컵텐에 만족을 주었지만 떠나간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상처가 많고 이렇게 견딜 것이 많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안 되듯이 그 사람을 섣불리 내 적으로 규정 지어도 안 되겠죠? 해군 혹은 장애물은 누군가 나와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라고 해요 전체적인 카드의 느낌으로 보면 나는 과거에 어떤 행복한 사랑 혹은 어떤 꿈에 있어서 행복한 성취를 했었고 그 뒤로 쭉 외돌토리 같은 느낌이어서 이것을 할수 있을지 하지 못할지 괴로웠지만 새롭게 함께할 만한 누구를 만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카드에 당신의 꿈의 가능성, 에너지들을 살펴봤는데 답은 예스라고 해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카드에는 숨겨진 하나의 뜻이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요. 그래서요 혹시 내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한다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다면 그 사람 한번 조심스럽게 오래오래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내가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을지 살펴본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네요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세장의 카드에는 과연 당신의 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그 흐름을 보고 있어요. 왼쪽부터 과거 현재 가까운 미래의 카드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 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에 대해서 어뜨, 어쨌든 희망에찬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불안한 내 마음이 웅웅 울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만큼 어떤 약간의 불안한 모습 그러면서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당신의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혹은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에 너무나 많은 노력이 보이고요 그 일을 해내려면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농부는 괭이를 이렇게 손에 쥐고 생각에 오래오래 잠겼습니다 과연 이 일을 내가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근심 같은 것들이 때로는 이 카드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약간 그런 가능성을 주고 보고 있거든요. 미래를 보시면, 하지만 행운이 이 일을, 이 꿈에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시면 농부가 이렇게나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손 안에 농부가 수확할 펜타클이 이렇게나 크게 들어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포, 어떻게 보면 선뜻 나설 수 없는 현재의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음의 노일 세 장의 카드로 과연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과거, 현재, 다시 미래예요. 과거에 나는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꽤 실망한 것들이 있었나봐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할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주고 떠나온 것들이 더욱 근사해 보이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그런 마음들이 이 카드에 가득 담겨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카드를 보시면 현재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 판단을 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사실은 카드는 이 단계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러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오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비슷한 카드를 우리가 본것 같지 않나요? 아까 농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 열매를 딸까 말까 이번에는 같은 카드이긴 해도 이 마녀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어떤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섯 창의 카드를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나는 굉장히 실망한 점도 있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할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현실판단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여러 장의 카드가 마치 그림책처럼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꿈에 있어 내가 견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행운 혹은 장애물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너무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아주 먼 그리운 것을 아주 내가 편안했던 것을 그리워하는 카드예요 이것은 집이라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집이 마냥 편한 장소는 아니겠죠 그저 내가 돌아가고 싶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편안했던 어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때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견뎌내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의 꿈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만의 잣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혹은 내가 너무 거만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 이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수 있지만 좀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꿈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사람은 멀리 해야겠지만 나 또한 스스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해봐, 될수 있어 라고 하는데 나의 그 어떤 권위적인 마음이 가리고 있지 않을까? 요런 것들을 잘 판별해야 한다고 하고요. 아직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답답하겠어요 이 힘카드를 보면 저는 사실 힘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제를 달래고 계속 달래고 있으면 끝나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그 마음이 저도 짐작이 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라 라고 해요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 마음들은 억누르고 또 억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 주세요 그렇다면 그 그꿈 뒤에 아까 봤던 펜타클 에이스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꿈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다르게 물어봤어요. 달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역시나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지금은 현실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기라고 해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놓지 못할 만큼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은 생각을 할 시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과거를 그리워할 시기도 아니랍니다 할수 있는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보시면 당신에게 펜타클 에이스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세 카드들은 4번 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당신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과거의 그 일은 마치 하늘에서 쏟, 쏟아지는 이 많은 막대기처럼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만큼 내가 관절히 어, 원했던 어떤 것 그리고 그 진행이 마치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처럼 굉장히 급하고 빨랐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현재로서도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전차가 있죠. 이렇게 이 일은 나를 무언가 생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민할 시간은 있어도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죠. 그만큼 강한 충동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일이고요. 미래에도 나는 이 꿈에서 사실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기하려고 해도 할수 없습니다 쪽이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은 타로 카드를 보다 보면 꽤 애매한 카드들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리딩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대단히 명확할 때가 있거든요. 당신의 지금 이 타로 카드 리딩은 제가 본 카드들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것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며 카드를 뽑았지만 카드들은 분명히 당신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당신의 그 꿈, 꿈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어떤 미래, 의미를 갖게 될지 다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과거의 이 일은 나에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했을 만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든 어떤 일이었어요. 해야 될까? 만나야 할까?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이 보이고요. 하지만 이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너무나 뜻밖에도 이 일은 내 손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걸 내가 한다, 내가 이것을 꼭 해내고 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제 멋대로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카드를 보시면 미래의 일은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해요. 자기를 열심히 하는 약초 가게 혹은 포션 가게에서 일하는 어떤 마녀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는 모습이 보이니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포기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도 대답을 할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을 할것 같아요. 물론 이 일에 대한 두려움, 이 꿈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해가 가기도 해요. 나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지새워 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너무 내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해버렸으니까요. 이 꿈에 대해 놓아야 할, 견뎌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그리고 행운과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절대로 놓지 마라. 타로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별카드가 나왔어요. 그 꿈은 놓지 말아라. 마치 그것은 당신 마음속의 별과 같다라고 해요. 별 카드는 희망을 이야기해요 어떤 저자들은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타로 카드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카드다 거의 그런 일은 없다 없다고 말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많은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견뎌야 할 것은요 당신의 꿈그 자체네요 그 꿈이 무엇이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놓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걸 하는 것이죠 타로 카드가요 당신은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다. 내 꿈과 내 욕망 어떻게 보면 데빌 카드로 나타날 정도로 강력한 욕망을 주위 사람들 때문에 참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지금은 그것들을 견딜시기가 아니라 내 꿈을 향해 어떻게 보면 좀 우악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쥐일 차례라고 말이죠. 그래서요. 행운 옹은 장애물에는 당신의 또래 말고 친구 말고 어떤 연상의 요인을 찾아라 라고 해요. 결국 이것은 내 또래에서는 어쩌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으니 바깥으로 나가 도움을 청해보시고요. 그럴 때아저 사람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뒤에서 이야기를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나 자신을 낮추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달 카드로 이 일의 가능성 혹은 이 일의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당신의 의지가 시험받고 있어요. 당신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우주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강절하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주가 나를 시험하고 있으나 언젠가 내네 등을 살며시 떠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요. 과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과거, 현재, 그리고 어쩌면 짧은 미래 안에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과거에 이것은 나에게 어떤 커다란 불을 가져다 줄 만한 일, 그것이 아니라면 감정적으로 아주 충만한 일,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성취해낸 어떤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은 아닐지라도 난 여기에 꽤 많은 희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에 굉장히 바라는 게 많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일부라도 성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꽤 행복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카드의 흐름이 계속해서 펜타클인 걸로 봐서 연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나의 어떤 경제적인 혹은 커리어적인 어떤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미래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보여요. 힘든 눈길을 걸어가는 두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고도 하는 미래가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래는 나에게 완전히 포기해야 할 어떤 것인가요? 다음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요. 과연 이 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것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카드예요. 과거를 볼게요. 과거에 나는 이것을 갖기 위해 희생을 치렀다.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보여요. 10 of sword, sword 10개의 카드는 그만큼 많은 희생, 고통, 스트레스를 의미해요.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한 것은 있지만 그 성취를 위해 나는 굉장히 애썼고 그래서고 거기서 힘들어하는 마음 오늘 이 타로점을 보기까지 고민해왔을 그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현재 이르면 르 그래서 나는 새 출발을 고민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어, 왜잘 들어가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 라고 할 법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여러모로 고민하고 힘든 마음들이 이 가운데 카드에 담겨 있는데요. 아까 제가 가난을 이야기했죠. 어쩌면 망설이는 이유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 당신의 꿈이 경쟁자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원하는 자리는 한 자리인데 마치 의자 뺏기 게임처럼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딱 하나인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한 이 길로 새로운 길이 아니라 원래 가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길에서 내가 이 길에서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것 그리고 이 마음속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꿈의 행운과 장애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여전히 금전적인 어떤 문제들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어요.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꿈,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금전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잡아야 하는 것을 보면 계속되는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펜타클의 견습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은 좀 많이 남았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될 상황 계속 나아가고 어떤 이런 손해들을 감수해야만 상황도 보이고요 피해야 할 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시기상조다라고 해요 만약에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그 갈림길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 카드가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과연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거기에 가능성에 대해 제가 이오라클 카드에 물어봤는데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이 카드는 강력한 카드예요. 그만큼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카드기도 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내가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일은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보다 짧은 미래 안에 내가 이것으로 힘들어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지만 카드 자체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나 딱 하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어떤 갈림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카드가 나왔죠 이것이 내 꿈을 포기한다라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좀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당신의 꿈을 향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결론,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금전적인 어려움은 보인다.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가고자 한다면 약간은 돌아가는 길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